왜냐? 분노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내 욕심이 방해돼서 나는 나의 아집에서 나오는 분노랑 정의를 바로잡으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 양심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 무슨 분노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함부로 이걸 다루시면요. 힐링이 안 되고 잘못됩니다. 꼬입니다. 보살은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의 그 분노는 당신이 한번 참으면 끝낼 분노입니다. 라는 거랑 이 분노는 당신이 참아서 이룰 일이 아니고 양심에서 나오는 분노는 풀어야 끝나요. 상대방이 그 선을 못 넘어오게 지혜를 써서 막, 막아야 끝나는 분노예요. 그때까지는 분노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잡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요 지금 악이 창고를 하고 있다. 너의 문제고 이도하니까 너가 나가서 바로 잡아라. 그런 명령의 소리를 늘 듣고 따르는 게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늘 인자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인자함에, 인자함은 에인자함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데 늘 인자한 모습만 보여단, 보여야 된다는 건 여러분의 아집이고 상이에요 편견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윽박도 질러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중생들이 조심하고 서로 자기 선을 지키기 때문에 중생 모두 양심의 선을 지키게 하자는 게 보살도인데 그냥 봐주면 다 지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켜질 거면 인류가 진직 해결됐겠죠. 인류 문제가. 여러분이 양보하면요. 누울 자리를 보면 다리를 뻗는 게 중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양보하면요. 둘을 치고 들어오는 게중생둘 달라고 해 하나는 주면서 왜 둘은 못 주냐 하고 치고 들어오는 게 중생이에요. 순진한 발상으로는 보살도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날못깨끗크게 만드는 것도 보살도예요 사실 성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상대방은 상대방이 죄를 짓고 쉽게 만들고 허용하고 그걸 방치한다면요. 그 어떤 카르마가 발생합니까? 나는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발생하죠. 가해자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안 좋아요. 안 일어나게 막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좀더 조심했다면 상대방이 죄를 지으려다가도 아예 저 사람한테 못 하겠다고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거 막아내는 게 보살도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가해자 안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도는 가족 안에서도 요 가해자, 피해자가 바로 만들어져요. 선을 넘어오면 바로 발생합니다. 한쪽은 피해를 있고 한쪽은 가해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가 자리이탑입니까다안 좋아졌는데. 자리이타는 그걸 막았어야죠.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려고 할 때는요. 꼼수를 써서라도 막아내야 됩니다. 보살도는. 그래서 죄못 짓게 막아야 돼요. 나도 지켜내고 남도. 예, 죄못 짓게 막아내야 자리 이타가 되죠. 나도 좋고 남도 좋고.